한번 흉내를 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알리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알리 강사를 보시면 알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습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상만으로 보고 독학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알리가 안되는 이유야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하다 싶은 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리를 잘 하려면 팝이 좋아야 됩니다 점프도 좋아야 되고요 알리의 기본은 점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점프가 높으면 알리가 높습니다 어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알리는 점프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점프가 안되면 알리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점프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알리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마도 제가 금방 뜬 높이가 제 알리 최대 높이입니다 보드 위에서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알리 스탠스를 잡고 점프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 점프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알리를 할때이 점프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수업할 때 점프를 안 하고 보드를 튕구려고만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드 튕구는 거는 어, 모양만 나오면 자동으로 튕겨집니다. 근데 점프가 안 들어가면 보드가 튕겨져도 보드가 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해야 됩니다 알리를 처음 할때 뜨지 않는 분들은 점프를 몇번 해봅시다 이렇게 알리 스탠스 잡고 점프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앞발을 들면 됩니다 이거는 제 알리 강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점프를 할때 앞발을 든다 자 다시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리 1단계가 됩니다. 앞발 들으면서 팝이 쳐지는 것. 근데 이 동작이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자, 이 동작이 안 되는 분들 제가 흉내 낼수 있습니다.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100% 이렇게 합니다. 아, 난 흉내 너무 잘 내는 것 같아. 이 흉내가 내지는 이유가 저도 옛날에 일했기 때문에 흉내가 내지는 겁니다. 이게 안됐었으면 가르칠 수도 없었고 흉내도 못내고 왜 안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왜그렇냐면 머릿속에서 어, 뒷발을 밟는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테일을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칠 때 항상 어, 점프를 하라고 합니다. 점프. 점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점프가 안되면 알리할때 모양이 이상합니다. 지금 이 동작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프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음, 자잘 보세요 앞발을 언제 들어야 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프와 함께 앞발을 드는데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맞죠? 자 이거는 제가 전에 만든 알리 강좌에도 나왔는데 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앞발 드는 타이밍 두 가지 동작의 중간 지점의 타이밍입니다 두 가지 동작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앞발을 들고 점프를 한다 이게 첫번째 동작입니다 이것은 앞발을 일식 든 겁니다 앞발을 들고나서 점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동작은 점프를 하고 앞발을 드는 겁니다 이두 동작의 사이 지점에 어, 앞발을 들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앞발을 최대한 가능한 한 늦게 드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점프를 하는데 보드가 같이 올라올게 하는데 최대한 늦게 앞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점프가 되면서 팝이 쳐집니다 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옛날에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많이 연습했습니다 전설의 영상입니다 유튜브에 라이더즈 트리티비라고 치시면 알리 트리티비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 강좌가 우리나라에 있는 강좌 중에 가장 상세하고 정확하고 어, 뛰어난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좌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1편, 2편, 3편이 있거든요. 그거 다 보세요. 아주 큰 도움 될 겁니다. 저도 그거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앞발 드는 타이밍 그거를 어, 실제 보드로 하면서 표현을 보겠습니다 앞발 드는 타이밍이 너무 빠르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앞발이 떨어지더라고요 보드랑. 대부분 알리가 좀 되는 사람들은 뒷발이 떨어집니다. 근데 앞발이 떨어지면 안됩니다. 앞발이 떨어진다는 거는 뒷발이 테일을 밟고 있기 때문에 앞발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앞발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맞습니다 이게 뒷발을 밟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뒷발 밟으면 안됩니다 뒷발이 보드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건 뒷발을 차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리를 할때 뒷발을 차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뒷발을 차려고 하지 않고요 중심을 앞발 쪽에 놓고요 약간 앞으로 기울여서 앞발로 점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이 앞발로 점프하는데 어떻게 뒷발이 차지면서 뜨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뜹니다 잘 보세요 앞발로만 점프가 됩니다 여기서 뒷발 떼고 이거 되잖아요 자 보드에서도 똑같습니다 뒷발은 그냥 버티기 위해 지시하는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발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 발로 점프하면서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적응이 되면 어, 평소 하시던대로 중심을 딱 가운데 놓고 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발이 보드랑 떨어지면 안되고 떨어지더라도 뒷발이 보드랑 떨어져야 됩니다 뒷발이 테일을 밟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테일을 밟는 순간 보드는 땅에 붙어서 안 뜹니다 이거 많이 따라 하신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작. 자 지금 저는 뒷발을 딱 튕고자마자 바로 듭니다. 이런 느낌. 근데 뒷발을 땅에 밟잖아요. 그러면 안 뜹니다. 이렇게. 이게 똑같아 보이시면 진짜 미세한 차입니다. 이자이 박수가 팝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팝은 이렇게 쳐야 되는 겁니다. 이건데 보드가 안뜨는 분들은 이런 느낌입니다. 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약간 딜레이가 있는거죠. 그러면 보드가 안뜹니다. 그래서 뒷발을 어, 차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점프하세요. 점프하면 되고 그냥 중심을 약간 앞발에 놓고 앞발로 점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좀쉬울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뒷발로 가면 안되고 그리고 뒷발을 밟아서도 안되고 그냥 점프하는데 앞발을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뒷발을 밟으려고 하는 순간 절대 테일이 들리지가 않을거예요 그리고 점프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점프가 왜 중요하냐면 앞만 알리가 뜨더라도 점프가 되는 알리하고 안되는 알리하고 천지차입니다 이그 예도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점프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점프가 안되는 알리 다리만 모션을 취한 알리입니다 보드가 뜨긴 떴을거예요 이게 저는 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흉내만 했다 자 그리고 알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영상 보시고 잘 안되는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메일 보내주세요. 기대백 가능합니다. 요새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드 타실 때 마스크 꼭 끼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거 촬영할 때이 주위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집고 혼자서 편집하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 벗고 있고요. 어, 손님들 어 오면 무조건 마스크 끼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스크 잘 끼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